오오오오오오오두요아 약간 뭔가, 뭔가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매일 매번 생각하는게 조금 색다른 다이어리 꾸미기 방법 색다른 다꾸 노하우 이런거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걸 공유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맨날 비슷한 다이어리 꾸미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신박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공유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오늘 제가 사용할 것들은 뭐 약간의 스티커와 어... 또뭘 쓸까? 이거랑 이거랑 크라프트 약간 연한 크라프트 색상인데 요 카드도 같이 한번 써볼게요 라벨 스티커가 생각보다 저는 제 기준에는 잘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되게 잘 쓰던데 나는 잘못 쓰는 것 같아 그 오늘은 있는 그대로 안 쓰고 조금 잘라서 써볼까 해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속 안을 자를 거예요. 칼이 있으면 좀 편하겠지만 지금 칼이 어딨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가위로 자를게요. 이렇게 이속 안을 자르고 테두리만 한번 써보려구요. 프레임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죠? 벌써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인물 스티커를, 어, 약간 요 정도에. 둘이 만남은 라벨 스티커를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오 저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하단에는 제가 이런 육각형의 포스트잇을 이런 감각으로 붙이면은 좀 그럴싸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세련된 느낌이야. 볼테이프로 붙이고, 허전한 부분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 여기다 그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스티커예요. 여기에 허전해 보이는 부분에 군데군데 붙여줄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무심한 듯? 일단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는 이런 감각적인 느낌으로 끝내도록 하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페이지는 나 생각을 크게 안 해봤는데 이 빈티지 스티커를 다른 걸또 써볼까? 어 이런 것도 예쁘다 어, 이거 예쁘네? 이거 붙일까? 일면은 이쪽에는 이거를 붙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슬쩍 붙이고, 약간, 요런. 렇 붙이고. 이꽃 친구. 예. 약간 이 상단은 뭔가 글로 채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후. 편지지? 약간 이런 핑크 핑크 핑크이시한 핑크 어 근데 이것도 예쁘다.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오, 나 이거 써볼래. 친구를 일단 이렇게 뜯어서 너무 예쁘지 편지지를 상단에. 요 정도. 이렇 붙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싹둑, 싹둑. 싹뚝. 싹둑. 싹둑. 원형 스티커를 쓰고 싶으니 원형 스티커를 써볼게요. 같은 약간 이런 페일한 핑크를 쓰는 것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은 색상이 조금 더 진한 색 약간 이런? 이런 거 오! 예쁘네 이거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오늘 그러면 일기 쓰고, 여기에 뭐, 투드리스트 같은 거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투드로 쓰고, 음, 여기에는 뭘 쓸까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악, 악, 악. 어, 여기 뭐, 약간 여기 허전한 것 같아. 여기도 뭐 붙여야겠다. 허전한 것 같은데, 역시, 유칼립투스지. 유칼립투스... 이것도 유클리초스인데 아까 우리 이것도 하나 쓸라고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게 근데 야, 약간 애매해졌는데 위치가 약간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과한 느낌인가? 어우 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위쪽에 하나 붙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파란 느낌? 어? 파란 느낌도 괜찮다 일단 오늘의 날짜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맙소사서 근데 여기다 하면은 그게 걸리는구나 그 타공 타공이안 걸리려면 약간 요렇게 해야되네 아이 느낌은 또 약간 약간 이 느낌이 좋은데 그 약간 이 느낌이 저는 좋은데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타공 뚫어버리든가 해야겠다 일단 하고 오늘은 4월 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기는 대충 쓰면 되는데 일기를 쓰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같은 할까 약간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레레레레레레레레띠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들을 적겠습니다 백예린님의 다툼이란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너무 뭔가 가사도 공감이 많이 되고 멜로디도 좋고 자 그러면은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요 정도, 오 마이 갓.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공. 마무리로 타공을 하고 다이어리 끼우도록 할게요. 이, 이것이 어디 있던 것일까? 여기쯤에 있던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맞아, 여기 에잘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를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짜잔, 짜잔! 오늘은 약간 평소에 지루하게 쓰여졌던 라벨 스티커를 좀 잘라서 요런 느낌으로 써봤어요 써보고 조금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그의 아아아 아, 아. 자 오늘의 다이를 꾸미기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바이